안녕하세요 디아나 킴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속눈썹 리뷰예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속눈썹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올리브영 제품과 다이소 제품을 비교해서 리뷰를 남겨봤던 영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이소 속눈썹 내추럴 타입의 1호부터 10호까지 모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 아 제가요 사실은 어... 이 영상을 두 번째 찍는 거예요 아 제가 저번에 영상을 다 찍었었는데 중간부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 영상을 다시 찍어야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찍는거라서 찍어놨던 영상이랑 좀 중간중간 섞일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속눈썹 상태가 한번 썼던 촬영했던 제품도 있어가지고 영상이 조금 튈 수도 있어요 예정 영상이랑 이렇게 섞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 영상 보실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를 해드릴 속눈썹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추럴 타입의 다이소 속눈썹이에요 어 사실 어 <웃음> 내추럴 타입이 아니구나 데일리 메이크업 라인이구나 어 데일리 메이크업 라인은 데일리 메이크업 라인이었어요 내추럴 타입인줄 어쨌든 데일리 데일리 메이크업 타입의 제품 1부터 10호까지 쫙 리뷰를 해볼 거고요. 사실은 이게 어 데일리 메이크업 라인이 1호부터 12호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1호하고 12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닥가닥 속눈썹이어서 이 제품은 리뷰를 하지 않고요. 통으로 되어있는 속눈썹 1호부터 10호까지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뷰를 하는 다이소 속눈썹은 1호부터 10호까지 모두 1,000원입니다. 천 원씩이에요. 천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대신 다이소 속눈썹에는 속눈썹 풀이 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딱 속눈썹만 음, 속눈썹만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데 정말 좋은 건 다이소 속눈썹은요 이렇게 앞에 길이부터 특징이 적혀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적당한 길이감의 또렷한 속눈썹이라고 적혀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적혀져 있어요 어, 1호 같은 경우에는 9mm라서 딱 자연스럽게 연출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길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인 듯안 붙인 듯한 길이가 딱 9mm거든요 본인 속눈썹인 것 같은 눈썹 연출이 정말 가능한 길이고요 제가 정말 티 안나는 속눈썹을 붙이고 싶을 때는 항상 1호를 붙였어요 저는 이 듀오 제품의 블랙컬러의 글루로 사용을 해볼게요 보통 저는 속눈썹 재화, 재사용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다이소고 1000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재사용이 진짜 저는 한 다섯 번 정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탄탄하게 잘 만들어서 1000원짜리 가성비에 진짜 갑인 것 같아요 정말 갑 오브 갑? 속눈썹이 제가 진짜 짧아요 거의 뭐안 보이는 수준으로 엄청 짧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속눈썹 연장하긴좀 그렇고 제가 속눈썹 연장하고 나서 좀그 글루 그게 생겼어요 알러지? 처음엔 안 그랬었는데 제가 한 1년을 진짜 쉬지 않고 쭉 붙였더니 글루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정말 눈이 퉁퉁 붓고 엄청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모기 물린 것처럼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부터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 속눈썹을 또안 붙이기 시작했는데 속눈썹이 1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붙였더니 속눈썹이 다 빠진 거예요 다 빠지니까 와... 나중에 자랄때도 지그재그로 자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진짜 정말 속눈썹이 빠지니까 막더내 눈이 어색하고 그렇다고 또또 또 마스카라만 하자니 제 눈이 너무 뭐 이상한 것 같고 뭔가 빠진 느낌이고 그래서 한동안 진짜 정말 속눈썹을 붙이는데 아, 그때도 속눈썹 초보 붙여가지고 붙일 때 정말 많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속눈썹의 컬러가 보시면 블랙이에요. 그래서 길이도 9mm에다가 블랙 컬러라서 눈을 좀더 자연스러우면서 이 블랙 컬러이다 보니까 또렷하게 연출해주는 속눈썹으로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부분 볼륨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더 검고 뜬그렇게 보이는 눈매를 연출하는 아일래쉬라고 적혀있어요 어이 제품은 역시나 투명 라인이고요어 길이는 1호보다 좀더 길어요 12mm 좀 상당히 길죠? 속눈썹이 좀 길면서 브라운 컬러에 좀더 듬성듬성 있는 라인이다 보니까 좀더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라인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속눈썹을 붙일 때요 제가 속눈썹을 좀더 쉽게 붙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속눈썹 풀을 보통 그냥 일자로 쭉이 투명 라인에 똑같이 균일하게 묻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루를 여기 앞부분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끝부분을 좀더 많이 발라주시는 거예요 속눈썹을 많이 올렸던 앞부분 먼저 붙여주고 중간과 마지막 부분을 꾹꾹꾹 눌러 붙입니다. 바로 속눈썹에 올려주면 붙일 때 사실 이렇게 한 번에 붙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후후후 불어주고 어느 정도 살짝 굳었을 때쯤 속눈썹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앞에 부분 먼저 붙여주시고 나서 중간 그리고 끝에를 붙여주시고 나서 이렇게 속눈썹을 만진 후, 이렇게 대를 한번더 꾹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끔하게 쉽게 붙일 수가 있어요. 저는 쪽집게로 붙이는 게좀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한, 항상 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속눈썹 실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새벽이라서 <웃음> 나가서 사올 수 없고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길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속눈썹이에요 가로 길이도 좀더 넓어 보이면서 이 가운데가 좀더 길기 때문에 눈매도 좀 동그랗게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3호 보여드릴게요 3호는요 길이가 11mm 11mm이고요 어, 역시나 라인은 투명 라인에 컬러는 좀 전에 보여드린 2호와는 달리 블랙 컬러의 속눈썹입니다 지그재그로 되어있는 속눈썹이에요 그래서 조금 또렷하게 보일 수 있는 어, 아무래도 1 1 m m 다 보니까 적당한 길이로 살짝 긴 느낌의 길이고요 눈매가 되게 또렷하게 연출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제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앞쪽 부분을 먼저 올려 붙인 후 중간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붙여줍니다 속눈썹을 잡아서 눈꺼풀에 붙을 수 있도록 꾹꾹꾹 눌러줍니다 지금 3호는요 보통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있으면 정말 티가 나기 마련인데 어, 지금 이 3호 같은 경우에는 이 지그재그로 되어있는데 수이 그렇게 많지 않고 길이도 딱 적당한 길이의 11mm여서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되면서 눈매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4호를 보여드릴게요 12mm의 투명라인이고 얇고 자연스러운 아이렛쉬로 짧고 빈약한 속눈썹을 자연스러운 속눈썹으로 연출할 수 있는 아이렛쉬라고 적혀있어요 지금 보시면 투명라인의 길이는 12mm이고요 블랙과 브라운이 믹스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브라운이 좀더 길고 짧은 게 블랙 컬러이거든요 어, 블랙과 브라운이 함께 있어서 너무... 그러니까 눈도 또렷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것 같아요.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기도 좀 길게 남아있죠? 저는 이거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줍니다. 이게 잘못 붙이면 좀눈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눈 끝에 쪽에 찔러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불편하고 찔러서 아파요. 꼭 잘라주셔야 돼요. 아오는 어, 약간 속눈썹이 중간중간에 길이가 길고 짧고 길고 짧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눈이 되게 화려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과하게 화려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화려해지는 느낌? 내추럴한 화려함? 어, 눈매를 조금 더 나는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싶다. 어, 안에 힘을 주고 싶다 하실때는 4호를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과 브라운이 같이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내추럴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5호 같은 경우에는 일자형 아이렛쉬로 속눈썹을 연장한 것처럼 자연스러움이 연출할 수 있는 아이렛쉬라고적혀있고요 길이를 보시면 11mm의 투명라인이고요 컬러는 블랙컬러네요 여기에 적혀 있는 걸 보면 블랙컬러라고 적혀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 미세하게 블랙과 브라운이 섞여져 있어요 길이가 약간 엄청 길어요 긴데 중간에 살짝살짝 숱쳐진 느낌으로 되어 있는 속눈썹이에요 전체적으로 길이를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일자형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한번 제가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왠지 붙였을 때 블랙과 브라운이 이렇게 있어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될 것 같아요. 붙여봤는데요. 아무래도 살짝? 살짝 속눈썹을 붙인 티가 나는 어 그런 느낌이고요. 또언뜻 보면 정말 수, 같이 너무 많지 않게 가닥가닥으로 속눈썹 연장한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네요. 이번 영상은 1호부터 5호까지의 속눈썹 영상을 담아봤고요. 2편에는 6호부터 10호까지 후기 리뷰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디아나 킴이었습니다 안녕! 빠이!